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3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부담없이 저녁시간에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볼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화에서는 오연두의 직장 동료인 선배 강사놈이 못되게 나왔죠. 하지만 그는 잠시 스쳐가는 캐릭터일 뿐. 이 작품에서 과연 누가 최종 악당일지 관심이 가는데요. 가족 드라마에서 악당부터 찾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못된 역할이 한명 정도는 나와줘야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보는 먼저 오연도의전 남친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공태경의 할머니 은금실이 있네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죠. 바로 공태경의 어릴 적 친구 장세진입니다. 장세진이 선한 역할인지 나쁜 역할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미를 위해서라면 나쁜 인물 쪽이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장세진은 어릴 적에는 집안이 매우 부유했던 설정인데 지금은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장세진도 공태경 집안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무시받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수많은 기업 중에 공시 집안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릴 적 친구한테 존칭을 쓰고 공시 사람들의 무시를 겪어가면서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공태경의 할머니인 은금실과 장세진 지방간에 무언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장세진 가문이 점점 몰락했던 것일 텐데요 장세진은 그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공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죠 은금실은 장세진의 그런 숨은 의도를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태경을 본인의 핏줄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떼어버리려는 의도로 하인처럼 부렸던 장세진과 엮어주려고 합니다. 은금실의 생각은 공태경 너는 우리 급이 아니라 장세진하고나 어울리는 천한 신분이야 이런 뜻으로 말이죠. 똑똑한 장세진은 그런 은금실의 의도를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꼭 참고 어떻게든 공태경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집안의 복수를 떠나서 한 여자로서 공태경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세진은 반드시 장씨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결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화에서 장세진은 공태경에게 말합니다. 본인은 불임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그냥 표면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집안의 평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장세진이 악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신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결혼을 제안한 것은 숨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초기 왔습니다. 그것도 나님 전문의사 공태경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동정심 유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공태경은 부임인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직업을 가졌죠. 심성도 바른 편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한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하는 스타일이죠. 장세진은 그런 공태경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동정심을 유발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장세진이 정말로 불임일까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연두의 일타강사 등급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